곤란해요 그러면 닉네임이 금비이셨죠정보이기 한번 보자 얼마나 좋아하시셨길래 유튜브영 나올려나와 뭐야 몇억이야 1억 3조이시네? 와우 첼시 와 부럽다 와딱 내가 지금 원하는 팀인데 세우첸코 페드로가 비비로 와 얼마요 1400억 와... 와... 진짜 와... 이 정도면 미쳤다. 지금 중골 슈팅에다가... 아, 근데 웬만해선 조콜이나 이런 선수들 쓰지 않나요? 첼시 같은 경우는 발락 일단은 미쳤고, 에이시아 블리트 발락 램파드를 안, 안 쓰셨구나. 여기 램파드 벤치를 리제리제 리제 무조건 리디그랑 터머리 부토터 와우 조콜이랑 졸아 있구나 <웃음> B2번이에요? 와우 엘시안 그치 수비해주면서 램파도 있고 와이 정도 팀이면 3조3 3,701억 2번이랑 4번 와 523도 5 2 3 5, 2, 요즘 3람 많이 쓰지 엘시앙 중앙 어, 근데 엘시앙 어때요? 한 게임 하실래요? 한 게임 하시죠 오랜만에? 어. 내가 그냥 털릴 것 같은데? 세우챔코이거가 있다라는 거는 아이콘오카 와 진짜 내가 꿈에 그리는 끝팀이다 그 엘시앙 뒤지게 잘 먹어요 발락 엘시앙 루드글리트를 저는 여기 CDM으로 쓰는데 램파드를 윙으로 쓰시네 야 근데 윙으로 쏘도 되는 속력이긴 하다 이 정도면 와 한판 하시죠 와나 이거는 못 참아 첼시 대 첼시긴 한데 이거는 진짜 억가가 아닌 상 3조팀이면 무조건 이기지 3조팀이 무조건 이기지 와 셉츤 저 지금 LH 이런거 쓰고 있는데 지금 아이콘오카 그냥 진짜 중거리 중앙에서 때려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주님 초대 좀 주실래요? 워컴님 지금 계시죠? <목소리>